향기로운 라디오, BBS 불교방송입니다. 깨침의 소리, 나누는 기쁨, BBS 불교방송입니다. HLDA 만남, 아름다운 방송, BBS FM, 불교방송.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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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됩니다. 편성 책임 박주원, 광고 책임 김재동입니다. 저희 부산물료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.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. 오늘도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저희 부산불교 방송을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